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 어, 아주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돌출입 수술이 뭐고 양악수술이 뭐냐 이두 가지가 도대체 헷갈린다 이런 질문을 잘잘 어, 잘 듣습니다. 어, 실제로 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돌출입 수술은 어, 정확하게 하면 수술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돌출입 수술의 정식 수술 이름은 전방분절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 송곳니 옆에 있는 네 번째 치아, 네 군데를 뽑은 다음에 앞에 있는 치아랑 잇몸뼈를 뒤로 집어넣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입 수술은 앞에 있는 치아랑 잇몸뼈를 뒤로 집어넣는 수술이 돌출입 수술이고 정식 수술 이름은 전방분절절골술이다. 어, 정확하게 입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요 부분이 나온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이에 반해 양악수술은 어, 위치아가 펌된 위턱, 아래치아가 펌된 아래턱, 뼈 전체를 움직이는 수술입니다. 어, 양악수술이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넓겠죠. 어, 골격적인, 어, 턱의 위치의 문제와 관계된 골격적인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인데 물론 돌출인 경우에 양악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입이 나온 사람에서 돌출입술을 하느냐 양악수술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렵거나 어잘 정해야 될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이 본인에게 맞는지 정확한 진단과 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돌출입 수술은 체랑 잇몸뼈만 뒤로 넣는 수술이고 양악수술은 위턱뼈 아래턱뼈 전체를 움직이는 수술이다 만약에 본인이 입이 나왔는데 돌출입 수술이 적당한지 양악수술이 적당한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 저 같은 전문가한테 어, 특히 이제 어, 얼굴뼈 수술만 보는 전문가 말고 교정 전문이랑 같이 동시에 보는 부분에서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